t 에 표시가능, 데스크톱에 표시가능, 모든 기기에 표시가능 이라고 나오죠. 모든 기기에 표시가능 가이드라인을 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독게사는 제제입니다. 썸네일 예쁘게 디자인해드린 여자 썬디녀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구독자님의 황금같은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아트 만드는 법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아트는 이렇게 내 채널 상단에 표시되는 배너를 의미하는데요. 이 채널이 어떤 영상을 주로 보여주는지 한눈에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저의 경우는 썸네일 예쁘게 디자인해주는 여자 썸디녀라고제 소개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배너를 만들었죠. 각종 유튜브 썸네일 관련 영상도 제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영상이 끝나면 구독, 알림 설정하신 후그 영상들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널아트의 사이즈 및 업로드 위치를 설명드릴 건데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유튜브 채널 브랜딩 관리 페이지를 들어가서 배너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복사하여 메모장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열고 이미지 사이즈를 입력해줍니다. 새 창을 만들어 이번에는 글자가 들어갈 부분의 사이즈에 맞춰 문서 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어준 창에 회색 테두리를 주고 처음에 만든 창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상태로 가져옵니다. 그럼 정중앙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시되는 곳에 글자 및 이미지를 앉히면 되는 것이랍니다. 채널아트에 사용할 이미지를 찾으러 가볼게요. 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고양이를 검색하고요.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눈 땡그랗게 가만히 쳐다보는 노란 치즈냥이가 너무 귀엽네요.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된 고양이 사진이 불러옵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아까 표시한 박스 안에 가급적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글자 들어가는 박스를 투명하게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타이틀을 정해야 하는데 저는 생각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생각없이 멍때리다가 냥냥이로 정해보았습니다. 폰트는 귀여운 것으로 했고요. 요새는 글로벌한 시대니까 냥냥이 그대로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영어도 표기해줍니다. 굳이 캣이라고 안 써도 되겠죠? 파일 저장은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고양이 발자국이다 보니 이것도 만들어서 넣어봅니다. 무료 이미지 다운받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것도 귀찮아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사진 주변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라데이션을 주워 가볍게 날림 처리를 하고요. 제가 핑크를 좋아하다 보니 발바닥 컬러도 포인트 컬러 하나만 남기고 핑크로 변경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 어, 근데 되게 없어 보이죠?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젠 이걸 직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용으로 저장하실 땐 JPC 웹용으로 저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채널 만드는 것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가지고 계신 계정 G메일로 유튜브에 로그인하시고 상단 우측에 프로필, 눈사람 같은 아이콘을 누르시면 채널 만들기라고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세요.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채널 생성 방식 선택에선 본인이 원하는 것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맞춤 이름 사용을 선택했어요. 채널 이름 만들기 칸에는 원하시는 이름을 기입하시고요. 저는 양양이 이야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정 생성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생성되었네요. 이것저것 기재해야 할게 많지만 오늘은 채널아트 만들고 업로드 설명임으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프로필 사진 배너 이미지 등 업로드 가능한 창이 뜨는데요. 배너 이미지에서 업로드를 클릭하고 아까 만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TV에 표시가능, 데스크톱에 표시가능, 모든 기기에 표시가능 이라고 나오죠. 모든 기기에 표시가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기엔 뭔가 왼쪽으로 많이 쏠린 느낌이네요.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가이드라인에 오른쪽으로 이미지와 메인 타이틀을 좀더 밀어주고 그것을 다시 배너 이미지에 업로드합니다. 짠!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드폰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바로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귀엽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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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자주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언제 썸디녀가 여러분의 채널을 방문해서 썸네일 디자인 선물을 놓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쿄에서 제자였습니다.